아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아, 나 아니야. 음. 너무 맛있겠다 음. 음. 어. 살짝 핀 가위도 많이 썼네 그거처럼 약간 두께감이좀 있네 이거는 응. 그래서 안에 피가 약간 보이는데 그게 응. 진짜 너 지금 먹을 거야? 그게 진짜 어 먹자 먹어 일단 일단 매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 응. 응. 소금장에 찍어서 소금장에 어 음 뭔가 술 땡기는 맛이다. 음. 어. 술 응. 어, 자영리한테 술 먹었냐? 응. 자영리한테 술 먹었어? 응. 하는가 다르긴 해. 최근에 생일이었잖아. 응. 음. 소고기 선물이 엄청 많이 왔어. 음. 그럼 그러니까 한우 말고 다른 그냥 소고기들도 있죠. 아, 그러니까 미국산 막 미국산 프라임 뭐 이런 거? 음, 맛있지 그것도. 음, 음, 응응 음. 그렇게 달라 음, 이거랑? 어떻게 달라? 그러니까 음.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. 나는 소고기잘못구워 솔직히. 못 굽는다고? 음, 잘못 굽는 편이야. 음. 그래서 수입산 소고기를 보면 좀 질기거든? 근데 음, 음. 그러니까 한우는 그냥 대충 구워도 맛있는 느낌. 솔직히 그렇게 한는거아 방금 솔직히 존나 잘 구웠는데. 게맛있음 그러니까. 사람들 보니까 막 올리브오일에 막 마사지도 하고 그러던데 이게 한국 소잖아 그지? 이게 한국 김치잖아 그지? 이거야? 이거야? 이거야? 이게 한국 김치잖아 빨간색이잖아 그거 아니야 아 아니, 아니. 그거 아니야 음. 어, 너 근데 진짜 존나 네모나게 생겼다 여기가 아는 지인분이 하시는 데인데 영동이 먹으라고 소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태영이야? 응? 아니요? 응. 일단 응. <웃음> 응. 뭐 있어도 태영? 음식 추가 좀요 사장님 응. 바로 어떻게 뭔지 모르는데 더큰 부위 저희 너무 파운데요 이게 세트야, 이네 개가 그런 거 같아. 음.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도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 한... 한... 많이 안에 들고... 음, 음. 한... 이백... 0만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. 비티옵션 받은 줄 알겠네. <웃음> 와. 와... 와..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두께가 뭐 거의 뭐 그거임... 거의 뭐 그거임... 비리가 약간... 기린는 거의 먹을 거고 음. 여기는 이제 내가 예측하기로는 등심 내 약간 등심같이 생겼어? 응 음. 정말 등심같네 등심 음룰 등심 먹어도 뭐 내가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다 갔다, 다 갔다. 갔다. 응. 근데 소고기가 두은개 뒤집으면 먹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. 기름장 잘 만들었다 기름장? 응. 무조건 이제 또 소고기인데 격식 없게 먹네 뭐. 쌈장 와인, 이런 거나 먹으면. 쌈장, 무시바라. 다음불끈거임 응. 딱, 재밌는 것 같아요. 레스팅, 플 i 팅 블러팅, 웨이팅, 웨이 g 기다리는 거니까. g 팅팅팅 t i n g Waiting. w a i 다 i n g Waiting. Waiting. w a 음, 걱정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초라하긴 해. 음. 아무리 사람들이 음. 이 영상을 뭐 초라하다 생각을 해도 초라하기는. 어, 초라, <웃음> 초라하긴 해. 설마 인그레이팅도 걸리나? 야 원래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음, 이 소고기를 저번 달에 선물 받아서 촬영을 하려 했는데. 제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동안 촬영을 못 해가지고 혼자 먹었어요 그 선물 받은 거를 근데 어땠다?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 음. 개꿀 맛이었어 다 먹었어? 응 음. 그래서 딱 선물하기에도 좋은 거 같고 음. 최근 생일이었는데 소고기 선물 받았다 했잖아 이런 소고기면 진짜 눈물 나 되게 느낌? 응. 와아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, 음. 한우 한팩 남아가지고 그 손님 와가지고 음. 구워드렸거든 울더라 그 자리에. 너무 맞다고? 아, 그 자리에서 울었어. 그 울다가 그다다고그다울다 울다가 울다가 울다가 울다가 울다가 이렇게 울다다가 울다가 울다아 울다가 울다가 아다가 울다가 다가울울다야 울다가 울다가 울다울 그치 좀 많지? 어좀 많지 배부르긴 해난한 다섯 점정도먹었어 왜냐면, 왜냐면 우리 이미 1인분씩 먹었어 너는. 난 요즘 밥을 많이 그냥 밥 자체를 먹는 횟수가 적어 되게 아 하루에 네, 한 끼씩 먹고 이렇게? 어한끼 좋게 안 좋아 뭐? 지럼나 그거 할수 없자? 그래 마블링 고블링 블링블링 잘 먹겠습니다 얜 얇아서 그냥 바로 먹어도 돼? 어 바로 먹어도 돼 응 음, 이거 이제 식기쳐 먹으시냐? 젓 적갈비 없어. 이거 진짜 개쩐다 이거. 아 그러네 확실히 기름진 느낌. 기름져가지고 음. 훨씬 부드럽다. 까 음. 약간, 약간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. 단백한 거에서 점점 기름진 걸로 먹으면 덜 물려. 음. 부드러워져서. 와 아,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다. 음. 먹어하는. 이집 한우 좀 한우 한우 좀 한우 아무튼 오늘 선물해주신 태영 한우 태형 한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,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진 못했지만 오늘 약간 초랑 일부러 우리가 초랑 컨셉으로 밖에서 먹은 거예요 어, 원래 이렇진 않아요 저희가 원래 원래 이렇지 않고 어. 원래는 뭐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어, 호텔 에서 모텔 호텔이나 모텔 그 언저리 음. 에그 사이 어딘가에서 먹고 이런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하 음. 한우를 먹기 위해서 집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응 음. 어떡해. 음. 어떡해 어떡할 건데 먹어야지 어. 어떡할 건데 먹어야지 어떡할 음. 음.